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애니어그램의 통합과 분열 이야기입니다. 지난 영상은 일종의 프롤로그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통합과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1차 유형 3번, 6번, 9번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만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같은 유형이라고 해도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발달 단계나 날개, 하위 유형 이런 거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으니까요. 해당 유형의 이야기가 반드시 내 이야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항상 이걸 잊지 마시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통합과 분열은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유형을 안다는 건 자기가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집착 에니어그램에서는 고착이라고 하죠. 이 고착을 의식화 시키면서 내려놓으면 통합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이 고착을 끝까지 붙들면서 놓지 않으려고 하면 분열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되게 무의식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죠 자기가 그러고 있는 줄도 잘 몰라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모든 유형한테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통합분열의 원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놓으면 통합이고 버티면 분열이 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일단 9번 유형부터 시작해 볼게요. 9번 유형은 게으른 사람들이죠. 내가 가끔씩 엄청 부지런해 보일 때가 있어요. 바로 3번 유형으로 변신 중일 때입니다. 그리고 9번 유형은 천하태평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죠. 주특기가 멍때리기, 유체이탈 이런 거라고 있어요. 근데 가끔씩 이상할 정도로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으로 밤잠 못 자며 고민하기도 합니다. 바로 6번 유형으로 변신 중일 때죠. 이렇게 9번 유형이 가끔씩 3번이 되었다가 6번이 되었다가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리소는 비통합, 분열 방향을 말하는 거죠. 이 비통합을 설명하는 중에 이게 일종의 생존 메커니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뭔가 억눌려 있던 게 비통합의 방향으로 가면서 발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털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정신병에 걸리지 않게 된다. 거죠 그래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존 메커니즘 이란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이죠 9번 유형의 특성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끔씩이라도 6번 유형으로 변신해서 아무 생각없이 미뤄놓은 것들에 대해 상황 판단을 하면서 걱정도 해보고 또 가끔씩이라도 3번 유형으로 변신해서 몰아치 내지는 벼락치기로 뭔가를 죽도록 해놓지 않으면 예. 9 도 가끔씩 일중독이 된다 그랬죠? 그렇게라도 안 하면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통합방향은 무조건 좋고 분열방향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아니에요 이건 일종의 생존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둘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합방향으로 진행된 사람이 정신적으로 더 건강한 사람이라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본인한테 분열방향의 특성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일종의 경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통합분열이란 게 자, 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에고란 건 유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9번 유형이라면 내가 곧 9번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누가 9번을 칭찬하면 나를 칭찬하는 것 같고, 누가 9번을 욕하면 내가 욕먹는 것 같은, 그 내가 바로 에고라는 거죠. 에고라는 것 자체가 통합된 전체에서 분리되어 나와 생겨난 작은 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작은 나, 즉, 에고예요. 그래서 내네 유형의 패턴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것이 바로 분열이 되는 거고요. 그 패턴에 대한 집착이 약해질 때 자연스럽게 통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통합이 원래의 상태라는 거죠. 어쨌든 9번 유형의 경우 게으르고 현실에 무감각하며 머릿속에서 몽상이나 공상만 하는 패턴이 계속되면 6번 유형으로 변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임계점을 넘어서면 현실 문제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의식 안으로 밀려들어 오면서 전화태평이었던 마음이 갑작스레 불안해지고 온갖 걱정을 다하고 심지어 일어나지도 않을 최악의 시나리오 같은 걸 생각하기도 하죠. 9번 유형은 원래 사람을 잘 믿는 편인데 항상 그럴 거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6번 못지않게 의심이 많아지는 사람이 9번이에요. 만약 회사 같은 조직 생활을 하는 경우에 충성심이 이상할 정도로 강해지기도 하고 마치 6번처럼 조직의 멸망에 대한 걱정으로 머리 싸매고 드러눕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9번 유형의 문제점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본인도 알고 있죠. 하지만 알면서도 안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까지 안 움직이면 6번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움직여야 합니다. 근데 9번은 원래 이너시아 관성이 강해서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멈추는 게 오히려 잘 안됩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 게 3번인 거예요. 이때 9번은 3번처럼 목표지향적이 되고 행동이 중심이 됩니다. 9번은 원래 본능 유형의 중심이라고 랬죠 주변을 힘으로 제압하려는 8번과 그 힘을 통제하려는 1번처럼 사실은 거친 에너지가 잠재인 사람이 9번이에요. 그런데 겉보기에는 그저 순둥이처럼 보이죠. 그 이유는 9번에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 자체가 그 에너지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데 다 쓰여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건 몇번 얘기했죠. 그래서 9번이 본능 제로 포인트가 된다고 했습니다. 9번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나서지 않는 게 나을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어린 시절에 본인이 나설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만 계속되었거나 아무도 본인 보고 나서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거나 몇번 나서 보기도 했는데 넌 그냥 짜쳐 있어라 하는 반응만 돌아왔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냥 엄마 아빠 말만 잘 듣자. 그럼 다잘 되겠지 뭐. 이렇게 구분은 자신의 의지를 따르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걸 이겨내는 것이 9번의 숙제인 거죠. 맨날 남 따라가다 보니까 남이 하자는 대로만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조차 잊혀져 버린 자신의 의지를 찾아내고 그걸 꺼내서 현실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하는 그게 9번이 통합 방향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아까 놓으면 통합이고 버티면 분열이라고 했잖아요. 통합 방향으로 가기 위해 9번이 놓아야 할게 뭘까요? 사실 9번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려고 하죠. 그 자체가 고착입니다. 그걸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 자체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매우 역설적이죠. 특히 9번이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 위해 9번이 사용하는 전략이 뭐냐면요. 철학! 종교, 운명론 뭐 이런 거예요. 구본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세계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인데 이걸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애니어그램도 그런 게될수 있어요. 9번한테는 만약 난9번이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애니어그램을 그런 걸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세계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쏙 들어간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죠.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과나무 아래에서 사과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사람보다는 짝대기로 사과를 툭툭 쳐서 떨어뜨리는 사람이 사과를 먹을 확률이 훨씬 높은 게 사실이에요 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그번은 자신이 막연히 기다리고 있던 좋은 일이 생기지 않으면 후회할 수 있어요 나는 왜산 걸까? 없어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평생 난내 의지대로 살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였는데 난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수 있다는 겁니다 드러크라는 사람이 경영학자인데 제가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는가 라는 화두를 평생을 안고 살았다고 하죠. 저는 이 말이 3번보다는 오히려 9번에게 더큰 영향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번이 이런 말을 한다면 고착일 수 있는데 9번에게는 고착을 벗어날 수 있는 말입니다. 자, 이번엔 6번 이야기인데요. 얼핏 1차 유형 369는 겉보기에는 공통점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셋이 모이면 3번은 자기 자랑하기 바쁘고 6번은 의심병 환자고요 9번은 유체이탈 중일 경우가 많죠 한마디로 서로 대화가 잘 안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3번과 6번은 아주 대조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나마 9번이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그저 9번 혼자의 생각일 뿐 3번과 6번은 그냥 아 얘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참 편하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좀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세 유형은 서로에게 매우 익숙한 유형들입니다. 가끔씩 상대 유형으로 변신하기 때문이죠. 자, 아까 9번이 6번과 3번으로 변신하는 얘기를 했죠. 이번엔 6번이 3번과 9번으로 변신하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6번은 여러 가지 면에서 3번과 대조적인데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3번은 사물의 밝은 면만을 보려고 하는 반면에 6번은 반대로 그 뒤에 가려진 어두운 면에 주목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3번은 긍정적, 6번은 부정적이라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6번의 부정적인 성향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성공지향적인 3번보다 더 성공하는 6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이유는요. 3번의 성공에 대한 욕망, 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강한 게 6번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6번은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실패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얘기인데 보는 시점이 완전히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6번은 아이 정도면 이제 확실히 실패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바로 9번으로 이동하는 거죠. 6번은 3번만큼 부지런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성실한 편인데 9번으로 이동한 상태에서는 심하게 게을러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9번보다 더할 수도 있어요. 마치 숙제 다 해놓고 놀아줄기는 아이와 같은 거죠. 근데 숙제를 다 해놓고도 못 노는 6번 아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다른 걱정이 생긴 거예요. 내가 숙제를 제대로 한 걸까? 숙제만 해도 되는 걸까? 뭐 그런 생각들 때문에 숙제를 다 해놓고도 또 숙제를 검토하거나, 숙제 말고 공부를 더하거나, 시험 준비를 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6번이 3번처럼 끊임없이 일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동기는 성공에 대한 열망 때문이라기보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 따위라는 겁니다. 9번이 자신의 고착인 게으름에 푹 젖어있다가 갑자기 6번으로 변신해서 온갖 쓰잘데없는 걱정으로 날밤새듯이 6번은 자신의 고착인 의심과 걱정을 너무 과도하게 하면 3번으로 변신해서 일중독으로 몸버릴 수 있어요. 이 역시 자기 패턴을 고수하는 정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때 분열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6번의 모든 의심과 걱정은 다 생각에서 나옵니다. 6번은 사고 유형의 중심이죠. 물론 생각이 필요합니다. 6번이 보기엔 이 험난한 세상에서 누구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가 진짜 고생 바가지로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생각도 적당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이미 충분한 데도 더하는 경우는 아주 많거든요. 예컨데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가면서 벼락 맞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 수도 있죠. 확률이 지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오히려 고생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스스로 인지해야 합니다. 잠깐 생각을 내려놓고 산책이라 하면서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다 보면 새삼스레 어,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웃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9번으로 변신해서 모든 시름을 벗어놓고 평화롭게 그저 존재하는 삶을 즐기는 거죠. 이게 9번이 6번의 통합 방향인.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 3번 유형은 헐리우드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애니어그램 유형으로 보면 3번이라고 했죠. 미국 영화에서 보면 젊은 시절부터 직업적으로 유능함을 인정받아 승승장구하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갔지만 일에 묻혀 사느라 가족들조차 돌아볼 시간이 없는 캐릭터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우리에게도 별로 낯설지 않은 캐릭터죠. 이런 사람이 바로 3번 유형입니다. 아마도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 중에 3번 유형이 가장 많으리라 생각되는데요. 물론 통계를 내본 적은 없지만 적어도 40대 이전까지는 확실히 그럴 것 같아요. 3번 유형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물론 일을 잘하기 때문이죠. 일을 잘하니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 일을 잘하는 거죠. 일을 잘한다는 기준이 뭘까요? 영업부서 같은 경우는 매출 실적의 기준이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업무가 사실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서는 뭐가 기준이 될까요? 그 기준은 사람이 되는 경우 가 아주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상사가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상사가 잘한다고 인정하면 잘하는 거고 못한다고 판단하면 못하는 게 되는 거란 얘기죠. 물론 3번 유형은 객관적인 결과가 분명하게 나오는 분야에서 가장 실력 발휘를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 결과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를 인정하세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3번이 특히 상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그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장한테 인정받으면 그 회사 사람들 모두는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상사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바로바로 바로 캐치하고 맡기는 업무마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서 갖고 오는 부하직 이건 있다면? 그거 인정 안할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아끼는 부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일찌감치 성공과도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상사한테 인정을 받아 어떤 책임을 맡게 되면 또그 위에 상사에게 인정을 받아서 더큰 책임을 맡고 또그 위에 상사에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제동이 걸리거나 잘안 되거나 할수 있습니다. 세상사가 그렇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상사나 부하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회사 일은 승승장구하는데 식구들 못뭐 챙기다 보니까 집안 쪽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올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3번은 힘들어집니다. 그 힘든 게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면요. 9번으로 변신하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잠만 퍼 잔다든가 TV 리모컨만 만지고 있다든가 이러면서도 딴 생각한다든가 갑자기 멍때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든가 믿을 수 없겠지만 이런 3번이 분명히 있습니다. 9번으로 변신 중인 거죠? 3번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9번으로 변신한 이유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세상을 직면하는 걸 회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똑바로 보는 게3번으로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예 무념무상으로 가는 거예요. 본인이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3번이 자기 이미지를 포기하는 건 9번이 휴식을 포기하는 것. 만큼이나 6번이 아무 생각 없이 처음 보는 사람을 믿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거예요. 3번으로서는 매우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는 진짜 일을 잘해왔고 잘하려고 했고 실제로 잘하고 있는데 난 충분히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난 그런 사람인데 왜 나를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걸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3번은 자기 노력으로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아이와 비슷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엄마 나 이번 시험에서 수학 100점 맞았어요 학교 운동회에서 달리기 1등 했어요 엄마 그런데 엄마가 별 관심이 없거나 알아주지도 않는다면 아이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런데 그 엄마의 사랑이라는 게요 그렇게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건가요? 물론 노력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적어도 무슨 자격증 취득이나 시험 합격하듯이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거나 결혼하는 건아니란 얘기입니다 3번은 9번이나 6번과는 달리 고착이 타인과 깊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3번이 통합 방향으로 가려면 타인과의 관계가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3번은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수학 100점을 맞거나 달리기 1등을 해서가 아니라 엄마의 아들, 엄마의 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3번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그렇게까지 놓지 못하느냐 하면 만약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자격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또는 절망감 같은 게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6번이 3번의 통합 방향이 되는 걸까요? 만약 3번이 자신의 고착인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내려놓는다면 아주 많은 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번은 기본적으로 유능한 편이어서 현실적으로 타인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사람은 일처리가 확실 이서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믿음직한 일꾼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인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를 겪게 되는 겁니다. 보통 3번은 자신이 해놓은 일을 사람들이 인정해주길 바라지만 6번은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하죠. 단순하게 말하자면 3번은 일이 우선이고 사람들이 그 결과가 되지만 6번은 사람들이 우선이고 일이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3번이 자신을 내려놓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3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사실 3번이 원했던 건 그거였잖아요. 근데 그걸 내려놓을 때 진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매우 역설적이죠. 그러면서 3번은 그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하게 됩니다. 이걸 공헌이라고 하죠. 자기보다 더큰 어떤 것.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3번은 공헌을 통해 통합 방향인 6번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3번이 그걸 내려놓아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앞에서 그냥 놓으면 통합이고 버티면 분열이라고 아주 쉽게 말했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3번뿐 아니라 6번, 9번, 아니 모든 유형이 자기 고착을 내려놓는 게 말처럼 간단치가 않아요. 마치 수영 처음 배우는 사람이 물에서 힘 빼는 거랑 비슷하죠. 힘 빼야 지 한다고 해서 바로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게 사는 길인데 그렇잖아요. 힘을 빼야 몸이 떠오르는 거죠. 근데 아무리 머리로 그걸 알고 있어도 막상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수영 강사가 있는 거잖아요. 특히 3번에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혼입이한 이야기할 때 어설티브 3번, 7번, 8번은 진실한 관계가 있으면 최소한 불건강한 상태는 되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딱한 사람이라도 좋아요. 딱한 사람이라도 3번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그 모습을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영화 아이언맨 어벤져스에서 페퍼가 없었더라면 토니가 그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3번이 1등이라서가 아니라 최고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뭘 잘하고 잘라서가 아니라 그저 그 모습 그대로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3번은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